먹겠습니다 아! 오, 5분을 아! 아!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저는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구독자 500분이 돼가지고 제가 이벤트를 한게 있어요 그래서 박독자분들께서 어떤 소스를 주시면은 저는 그 소스들을 행동으로 하면서 제 기타 연주랑 영상을 이렇게 만들기로 했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걸 촬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중에 이렇게 파키칩스를 먹고 기타를 친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파키칩스를 네, 이걸 직접 받았어요. 그 제가 산게 아니고, 그 분께서 직접 주셨어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먹겠습니다. 한 번도 저는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고 떡볶이집 매운 거를 먹어도 저는 착한 맛으로 먹는 매운 거를 되게 못 먹는 사람입니다. 하지만, 이렇게 박사님께서 요청을 주셨으니까 저는 이거를 탭을 합니다. 네, 최종적인 영상에는 조금 조금씩만 들어갈 건데 제가 도전을 해보겠습니다. 그럼 뭐 매워봤자 솔직히 뭐 얼마나 맵겠습니까? 제가 먹, 막 맵고 막왜 막 이러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겁나지 않아요. 그것도 이거 원칩 챌린지, 과자예요. 그냥 이 과자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만 먹으면 돼요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절대 무서워서는 아니고요 이렇게 배 음료수랑 이렇게 벌레노 밀크랑 그리고 이렇게 오레오 아이스크림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 제가 절대 매워서 걱정나서 하는 거 아니고 아나그갤퍼스 먹었지 나자 음. 이제 얘를 오픈 한번해 볼게요 종이 하나 깔고요 자 새겁니다 뜨는 거 아니에요 영상성은 검은색이던데 오네어 검은색이네요 와.. 다 무슨 석탄이 떨어지네요 네네까지 아우 어. 이겁니다 큰 것부터 그냥 바로 남자답게 먹겠습니다 찍히고 있는 거 맞죠? 이거 한 번에 안 찍으면 공소합니다 반으로 잘라서 두 개로 한번 먹을게요 잘 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거 치면서 기타를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타도 들고 오늘 하겠습니다 와.. 씨, 개 떨리네 먼저 챌린지 밥기어스 아예 뭐, 어요끝얼마겠어 할게요. 먹겠습니다. Fire! <웃음> <웃음> 아아 씨... 아... 아, 어 눈물 나 아, 아 목구멍 아아 나머지도 다 하지 못겠어 이게 먹고 오오 분을 참아야 돼요. 아목구멍이 타들어가 오 분. 아아 아아 아아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목구멍이 안 나아지는데? 아, 이거, 씨. 야, 너 어디 사냐?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, 아. 절대 하지 마세요. 진짜 절대 하지 마세요.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안녕히 계세요.